표를 합시다. 이따가 듀얼로 승부하자. 어 포켓몬 배틀. 어 이거 H가 이기는 거 아니야? 어, 나 이기는 안 되는데. 대박이었는데.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 어? 어? <웃음> 아니 제 밑에 두 이장을 두 명뽑겠습니다. <웃음>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 다이아몬드 등급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다 단계 됐잖아 마을이. <웃음> 일단 새로운 포켓몬 서버에 막이 열렸는데요 이게 지금 맵을 일단 바꿨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즐길 때 어떤 렉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도 솔직히 말해서 일정 지점을 바라보면 뭐 끊기는 렉이 발견했는데 이거가 지금 의심되는 거는 이제 규토리를 한 곳에 몰아넣고 키우면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추정만 하고 있을 뿐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드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것이 한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방까지 지금 다 한글화 된거 보이시죠 음. 그래서 아예 그냥 좀 새로 시작하자는 마인드로 이제 포켓단이라는 시참단을 하, 하나를 아예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이분들은 약간 OP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유롭게 건축활동을 장려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여기 스페이스님 오셨나요 우비님 오셨습니까 우비님 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야 이 건축 실력들 보세요 예두티님도 보게 되면은 요런거를 했고 요거 건축 말고도 짜자잔 샤슬님 오셨나요 샤슬님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샤슬님도 생, 상당한 디테일의 보유자예요 지금 그죠? 요 내부는 이제 포켓몬 서버의 공식 건축가 왜냐면 우리 멤버도 넷이잖아 아청세치 어, 다섯 아, 아. 그치 아니지 멤버는 멤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웃음> 얘는, 저거를 아니지. 아니지 어 여기서 제가 시장입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아 그건 그래 아니 그러면 일단 총괄 시청이랑 가게 같은 거를 몇개 만들어 놓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막 진짜 상점 같은 걸열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 있잖아. 수도 자, 잠깐 있죠. 마을 중심 위에다가 시청이랑 상점 같은 걸좀 하겠습니다. 진짜 어? 이 나중에 저희가 장사를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고대로 빼먹네. 아, 위 사람한테 대들지 마세요. 연비가 제일 아래에요. 와아~~ <목소리> 폭력적으로 하신다 저는 아, 너무 음. 좋습니다 꼬우면 이겼어야죠 꼬우면 <웃음> 맞긴 해 사실 본인도 이렇게 될지 몰랐을거야 아, <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웃음> 건축가분들 그 가운데 쪽에다가 이렇게 회복기라도 하나 임시로 해두고 하는 그런건 어떨까요 시장님? 아 아주 좋구만 음. 중간 화낼 뻔했어 아 예예예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어찌 제가 함부로 권력을 넘보겠습니까요? 어허 무의장님이 해주시죠 어떤거를요? 그 설치를 아니 그 건축가분들이 해주시는 까비 이녀석 평소 같았으면 은근슬쩍 은 손이 튀어나을 텐데 이녀석 <웃음> 아하 나를 깻모를 쓰게 하면서 불법 깻모 이용죄로 쳐넣으려고 했구만 이 녀석 음... 다들 조심하라고 무슨 회의를 이렇게 길게 하지 이분들? 어? 그런 것 같은데요? 시청이 빨간색 양돌 쪽인가 방금 잠깐만! 당신 스파이지 예? 기업비밀 이 녀석이 지금 캐갔습니다 시장님! 아 <웃음> 무슨 오, 말씀이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니 무슨, 오, 말씀이세요? 지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비밀? 이게 이, 이 비밀을 이거 이 어떻게든 빼갔습니다. 지금 감옥에 넣으려고 지금 <웃음> 어거지 부리잖아요! 존이 지금 당장 최캐빈을 포켓몬 배틀로서 구속해라 어? 그건 어려운데? 내놔라 <웃음> 포, <웃음> 네. 포켓몬 뭐냐 어디 한번 내보시지? 넌 <웃음> <난> 뒤졌다 튀어 튀어 튀어 게다가 내 레벨도 내가 더 높아 넌 자유의 몸이 아니야 내가 자유의 몸이야 어딜 도망가 일로와 빨리 어? 어? 잠, 여기 떨어지나 야! 어, 야이 자식아, 이 자식아, 지금 지금 포켓몬 놔두고 트레이너들이, 포켓몬 놔두고 트레이너들이 지금 뭐, 건축가가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알짱알짱대면서 피지판에 훔쳐보지? 물러나세요, 건축가나 빼고 다 물러나세요. 더럽게 아. 더 세부리네. 내가 어. 지금까지 겪었던 수모를 다 풀어야겠어. <웃음> 연비 심심한데 와서 제롱좀 불려봐. 와 지금까지 그래도 계속 챙겨준 건나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다른 콘텐츠에서 음내 진짜 본 모습을 보여주겠어 아 맞네 넌, 어. 넌 진짜 뒤졌다 넌 진짜 뒤졌다 야 연비가 얼마나 꼰대줄 알아볼래? 그, 지금 사과하면 받아줄 텐가 나를 오케이 아 맞다 하네 꼬레 또 바로 잡고 오, 어 잠깐만 야 기다려봐 어. 네. 아니 근데 포켓몬 배틀하는데 좀비가 다가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웃음> 좋아 어왜 이렇게 지고 있냐 아니 조... 애기 좀비 때문에 몇턴 지금 아 아니 혹시 광산 같은 거 어떻게 개발하신 분 계십니까 아 그쪽인가요 어 여기 화로들이 이렇게 있네 오와우오 좋습니다 <웃음> 넓다 넓어 어 시장님 시장님이 되신 기념으로 세금을 거두시죠 벌써 세금... <웃음> 아직 뭐, 뭐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만 <웃음> 제가 제일 무서워 저런 애들이 별룩 짜면 진짜 큰일 난다 <웃음> 시작한지 20분 만에 세금 얘기한 거 싫어해 요 게다가 해주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국가에서 <웃음> 아니, 롤맨이 제공하는 롤맨이 서비스가 걷는데. 없는데 모든 사업이다 그래요 본인은 뭐, 뭐 아무것도 없겠다 느꼈지만 그게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웃음> <웃음> 네? 자기만의 사상이 되게 뚜렷하잖아 근데 저. 봐봐. 너무 배틀 뜰래 왜 이렇게 반박을 하나 뜨자 <웃음> <웃음> 어나 나 지금 돌도 끼야 아니 그 배틀이었냐고 근데 정말 다행인 거 뭔지 알아 뭔데 2d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야 뭐, 혹시라도 시장님의 비리가 있는 걸 아시는 분들은 <웃음>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언제든 뒤까지 칠 준비가 되어있구만 야! 아니죠? 먹을 뻔해놔 <웃음> 이 녀석 저런거 하나두개 쌓아놓은 다음에 공을 원 터뜨리기 전에 돈을 받아야겠어 <웃음> 제가 이런게 있는데 한번 봐드릴테니까 돈좀 당겨주시죠내마 <웃음> <웃음> 맘에 쏙 뜨는구만 아무래도 어떻게든 시장이 된 다음에 해임을 시켜야 될것같은 <웃음> 재량산산시작 저거는 왜 뜨는거야? 뭐 때문에 뜨는거입 아 볼을 만들면은 바로 나와 저게? 어 무슨 볼 만들었을까? 가져와. <웃음> 정말 악덕이다. <웃음> 가져와. 음, 그래 어 좋아 좋아. 좋아. 규토리 농사지를 정해달라는데 음, 농사를 지어도 되는 건가? 규토리 농사는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것 같아 내 생각에. 아니면. 음. 은행나무 해놓는 것처럼 아, 가로수처럼 어 가로수 전체가 달래 걸리는거 아니야? 그러다? 일단은 시청 앞에 몇 그루만 하시죠? 집 옆에다가 한 그루씩 막 이런 식으로 박아놓으면 안 되나? 일단 시청 앞에 여기다가 몇 그루씩 합시다 왜냐면은 부의장이 말한 게더 계급이 높기 때문에 일단... 철저한 계급제네? 기야. 무섭다 진짜 무섭다 적당히 섞을 만도 했는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갑자기 씹어버리네 와 근데 여기가 어둠에요? 동네가 어디지? 나 이상한 데로 나와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소환서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시장님 시장님? 무슨 일이지? 이게 초대 시장이시니까 아무래도 음. 음. 한번 정도 동상을 한번 세워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른 부의장 의견도 한번 들아 저는 동상은 별로인 것 같아요. 유의장까지 의견을 물어봐야겠구만. 어떻게 생각하지? 아 저는 그 동상을 살짝 어. 그 텔레포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숨을거 뜨네. 그또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개소리지? <웃음> 소환진마법서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야, 지금 꿀 빨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웃음> 그니까 그만 끝까지 그러면 한번 이렇게 뭐 시장님이 알아서 처분해 주시죠 뭐 아이템 뭐 갖고 있지? 아니 다이아를 들고 있습니다 <웃음> 몇개 있지? 예? <웃음> 목소리 다이아. 어두워진다 <웃음> <웃음> 다이아 세개 있습니다 세 개라 저 거짓말입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밑장 뺐는데 배를 갈라줘. 어, 배를 메고, 갈라도 되겠나 그러면. 진짜 세 개밖에 없습니다. 어. 만약에 밑장 만약에 딱배 갈랐는데 세 개만 나오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배두 개는 더 갈라야 내 마음이. <웃음> 갈랐는데 만약에 세 개가 나오면 내 진심으로 사과 와봐. <웃음> <아니, 이건 뺄수마. 웃음> 안 뺏음아. 해만안 뺏을게. 좀나 하나만 주 줘. 아, 벌금형 싫으시면 옵시디언도 있습니다. 안 뺏겨도 됩니다, 그러면. 옵시디언 안에 TP를 할 테니까 빠져 나오게. 끊으면 <웃음> 적어도 두칸캐야 되잖아. 거기서 살아보려고 해요. 뭐 녹합은 안 나오는 거지, 뭐. 먹을 <웃음> 좀저드라이들이야 아싸. 분량 늘어난다. 꼭꼭 꼭 잡아놔야지. 계속 까라. <웃음> 계속 꼴로. 어, 저기 뭔가 세워지고 있다. 오 우와, 포켓몬 센터다. 오. 오. 오, 아 근데 청새치 H 칼라의 포켓몬 센터네 반말을 감시장님한청새치에이라고 감시. 붙여야지 시장님이 네 친구야? 그러면은 이제부터 청새치님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웃음> 저도 청새치님이라고꼭 붙이겠습니다 진짜? 어, 엄마가 날릴거야 <웃음> <웃음> 불러 어, 뭐, 저사람 쟤 뭐. 부르는 사람이야 장난 아니야 <웃음> 아니 근데 농사지는 이제 연 뷰이장이 하기로 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까만 어. 음. 뭐. 같습니다. 저희 뺐죠? 아닐세. 난연 뾰이장 믿네. 고양이 좋은 대로 찾고 있습니다. 추루를 음, 어. 맡겨야지. 고, 우리 집 고양이 추루를 좋아해. 우리 집 고양이 추루를 좋아해. 자 그리고 새로운 법령 그 발표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미 없는 노래 금지입니다. <웃음> 오 시장님 최고. <웃음> 의미 가 없지 않는데 지금 윗 사람에게. 지금 그거 하는 거뭐 뭐라고 <뭐라> 말했고라도 <다> <뭐라> 똑바로 하고 콩데짓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못하겠네 착하게 살았구나 아니 넌 나쁘게 살았어 아 맞아 난 나빠 난, <뭐라> 맞아 아니야. 우리 시장은 쓰레기야 맞아 날 앞으로 비주기 H라고 부르려고 비주기 <뭐라> H <뭐라> 왜 비주기 H? 로켓 한 대장 이름이 비주기 아... 어왜 이름이 비주기야? 그냥 비주기야 어? 이 아니라 지금 저거 해. 어떻게 사람 이름이 비주기? 아, 그리고, 이거, 규토리 농사를 크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규토리 조금으로 볼이 4 개씩 나와.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음. 막, 뭐, 엄청, 엄청 크게 안 해도 돼. 어, 진화할 준비 됐다. 오케이. 가자. 진화시키기! 뿅. 아, 얘 왜, 멋있어. 아, 짜증나. 아, 씨. <웃음> 이왜 이렇게 울상입니까? 오지? 오? 뭐... TV 봐서 그런가? TV 봐서? 아, 바보상자 이런 거. <웃음> 바보상자. 노랑 규토리 씨앗 얻어온 사람. 노랑 규토리 씨앗은 없어. 근데 노랑 규토리가 두개 있길래 나 그거 너무 사용하고 싶었거든. 근데 저거... 누가 지금 들고 갔네? 노, 어 노랑 규토리 두개 누가 들고 갔다고? 야 그거 나도 쓰고 어. 싶었는데 안쓴 거야. 어 이거 노란 규토리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이거 큰 사건입니다. 시장님 어? 여기 나무 밑둥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거 사건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아니 이 자식들 안 되겠구만 자 서버 닫으세요 <웃음> 아니 갑자기 <웃음> 갑자기 이거 연대책임 서버. 아 연대책임으로 저도 못하는 겁니까? 그렇죠 스키빈 부이장네 우리 노란 교토를 얻으러 갑시다 아 저는 좋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 여행 잘 다녀오라고 내가 자원을 좀 지원해 주겠데예오 철곡뱅이 하나랑 돌곡뱅이 하나 철곡뱅이 하나랑 돌곡뱅이 하나요? 절대 쓰레기 버린 거 아닐세 돌곡을 버리고 일단 가요 그, 아니 내걸 줬는데 두고 가? 일로 와제 돌곡을 버리고 시장님의 돌곡을 어 챙긴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응. 감동, 감동. 이게 바로 문가다. 임기응변. 이이야 <웃음> 임기응변 좋았다. 처 은신 쓰고 한번 이렇게 파이 그가 잠복 수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허가하지. 어. 어? 어? 이쪽은 흰색이다. 어디? 여기 흰색. 음, 이렇게 하잖아? 어? 그러고 다시 안 나네? 이게 밑둥이 없어서 아 난다! 난다! 음, 나이네 음, 음, 음. 아! 야 그것도 아뼈가루로 하나가 딱야 그러면 진짜 노란색 얻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뼈가루가 중요하고 근데 나 흰색 못 얻었어 뼈가루는다 썼는데 얘 봐봐 나 사람인 줄 알았어 <웃음> 얘 혼자 여기서 뭐야 딱 중이 고독을 즐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 맞으면서. 혹시 노란 귀토리 씨앗 얻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집에 보니까 노란 귀토리 응. 많던데요. 노란 귀토리를 그렇게 캐면서, 어? 연비야 구했대. 어. 또 돌아가자. 근데 도, 돌아가기에 되게 멀리 오지 않았어 우리? 우리 시장님께 이대로 돌아가면 죽어. 왜? 수학이 없잖아. 수학은 정석. 정석? t 피를 시켜줄까 우리를? 그 검사님 예 흑요석 방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 이슬. 이뭐 불량 챙긴다? 어쩌야 드릴까요? <웃음> 어 흰색 채캡빈 나한테 나한테로. 알았어. 흰색 규토리가 응. 있어. 흰색 규토리 뭐. 씨앗 있다고. 흰색 많이... 규토리 씨앗은 없어. 응. 오른 어! 나다 나다. 그래, 이거면 시장님이 우리를 다시 집으로 보내줄 거야. 이게 않나? 없습니다.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없네, 없네. 아이고, 어. 잘했어, 잘했어.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저희 TP 아, 한번 예. 시켜주십시오. 아야. 초록색은 집에서. 그러면 한 명만 중에. 들어갑시다, 빵에. 왜 아, 자꾸 빵에 나오려 그래요, 사람을? 어, 흰색 규토리 있는데? 있는데? 규토리만 있잖아. 있지, 씨앗이 없어. 아, 나무가 겨울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어? 누가 심었냐? <웃음> 야! 나 집에 가서 불태운다. 여섯 갠데? 저... 집으로 돌아왔구나? 어 왔다 예. 들어오게 음. 예예예 들어오게 예, 예. 음, 시야 예. 주시게 어 여기 있습니다 음 여기 빨간색 하나랑 와뇽도 음. 아, 왔구만 예예 예. 음, 음, 음. 상을 내려야겠지 상을 예 어, 연규 의장은 라프라스 잘 잡으라고 사이악 네. 뭐야 우와, 저거? 예. 다이, 다이브볼 다이브볼 다이브 라이프라이스 잡기 좋은거 음. 그리고 최부이장은 이제 야생에서 한번 잡아보라고 사파리 볼 사파리 볼? 볼. 오케이 됩니다. 배틀하지 않을 때 1.5배 와우 이거 그냥 던지는거다 너무 편한걸 주셨는데요? 규토리 농장이다 땅굴 판 사람 메꾸세요 이거 광산 저쪽에다 하나 팠는데 여기다 누가 불법 광산을 파그 그 광산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없었던 광산이야 이거, 이거 광산 어, 아닙니다 이거. 그럼 빗솔님이 <웃음> 자흑역석형 청하겠습니다 하하 <웃음> 갑자기? 야, 야 2D는 어떻게든 야, 구속시키고 예. 싶어가지고 <웃음> 미쳐가지고 지금 그래. 내가 땅굴을 파기 전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흑... 무슨 소리에요 여기 내가 다 씹었는데 맞아. 맞아. 내가 먼저 이거 파고 있었는데 그 위에 지어놓고 이제 뭐하냐 너 지금? <웃음> 너 뭐하냐고 야 <웃음> 아니야 근데, 아니 진짜 어, 근데 내 기억상에서 이게 없었어 그래 내 왜? 기억상에서는 아, 내가... 나무가 먼저 여섯 그루가 있었음 이거 캐문철TV 나중에 판독 가시죠? 그, 저저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하십시오. 그 이장한테 허가 받은 딱 풀입니까? 어. 들어오십시오. <웃음> 들어오십시오. <웃음> 세요 <가두세요>. 아, <웃음> 여기 있습니다. 여기 허가증이 있습니다. 이장님. <웃음> 점점 흑요성 늘어납니다. 나오면. <웃음> 허가증이 <웃음> 있습니다 <웃음> 이장님. 아, 예. 허가증이 있네. 어? 어 있다고요? 어? 허가증이 있네. 옵시디언형 당할 준비나 하고 있어. 나도 알겠어? 아니야. 염병. 아, 걱정하지 나, 마. 가나 자료, 안 있어. 안나 어, 나 자료 어, 있어. 나 자료 있어. 나 자료 있어. 나 자료 있어. 나도 기억나. 그 자료가 나. 자기들 목을 죽이는 지. 나 너무 나. 기억나. 난, 몰라. 난 다이아 받았어. 그래? 지네 자, 나눠 줄게. 나눠 줄 예. 어우 아 개판이네 아꼬오면 나. 꼬 진짜 대박이다 어, 저게 맞는 말이네 상자는 개인 소유 인정해주실 거죠? 상자 소개 아, 있는 거? 들그왔습니다 아, 아, 들어. 상자 속개 거를 훔치는 자 엄벌에, 엄벌에 잡지 참... 음 알겠습니다 그 대신 본인이 잡으셔야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니 검사가 왜 있어 그러면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왜 노력을 안해줘 우린 처벌을 아, 하는 거 뿐이에요 처벌 와 진짜 <웃음> 왜 있는 거야 적법하지 않아 야, 이거는... 아니 그 그게 누구 상점인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이거 <웃음> 그러니까. 내가 하트 비트 데려올 거야 포켓몬 센터 옆집이면 은 내가 지우가 되는 거 맞지? 허가 <웃음> 받으셨나요? 여기 제가 집터 하고 싶습니다. 여기. 부의장. 어, 시, 시장님 음. 여기 집터가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아, 뭐부의장이야뭐 알아서.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음, 부의장인데. 예, 그렇습니다. 음. 이어서. <웃음> 자꾸 견제를 하려 하더니 이니었 아니, 아니 아니. 그럴 것 같은데. 아, 아 근데 바다 보이는 뷰가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조금 땡기는 부의장을 아니. 위해서 이쪽을 사람들 식과 좀 바다를 만들어야겠네. <웃음> 아니, 잠깐만. 아니 다 아, 모여서 여기 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해해 아, 아니, 아, <웃음> 이거 참뭐어참저 사람 무섭네 광물 하나 볼두개 표지판으로 주문 우와 뭐야 누가 이런 장사래 여기서 정말 포악하다 다 수업, 빨리 <웃음> 다 아니죠, 지우래 부장님 국카세를 받으면 되는 것이오 어 그래 그럼 광물 하나 볼 하나 하고 나머지 하나는 나줘 <웃음> 오0프로 미친. 오, <웃음> 나가서 살았야지 <웃음> 야, 진짜 나가서 살아야겠는데 이러다. <웃음> 어... 농담했어 이렇게 마을이 갈라지고 포켓몬 대전이 시작되는 것이지. 맞지.